자, 이대로 그냥 시들어버리고 꼬꾸라지는 거 내가 무언가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내가 결심한 대로 무언가 결과를 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악착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글리스쌤작가이종서입니다 자, 1월도 2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1월 초나 작년 말에 내가 세웠던 계획들 자, 이걸 내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심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은 점검할 때가 필요한 거죠 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무언가 하고는 있는데 결심도 정말 했는데 내가 지금 왜 변화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지 똑같으면 그나마 나은데 더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질문에도 그렇고 강연을 할 때도 제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확신 있게 저한테 적용하고 있는 건데 저녁 11시 반쯤이 되면 하루를 돌아 봅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사람들과 더잘 어울리고 싶고 뭔가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엑셀 스킬 함수 하나라도 더 내가 공부해서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그저 고민은 되는데 퇴근에 와가지고 그냥 누군가 만들어놓은 컨텐츠만 섭취하고 있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고 머리로 원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행동이 반대되고 있어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하면서 계속 느낀 거지만 새해 초에 우리가 대부분 계획을 세우는 거뭐 운동하자, 독서하자, 언어 공부하자 이런 목표로는 정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어요. 이 스몰 스텝이 필요한데 우리는 빅스텝만 가지고 있죠. 큰 걸음으로만 무언가 걸어가면 은 내가 한 번에 그 도달점 자갈 것이라 는 생각을 하는데 쪼개야죠. 스몰 스텝으로 내가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어요. 새벽 기상을 하고 싶어요. 자, 4시부터 일어나야지. 한 번도 못 일어납니다. 내가 30분, 20분, 10분으로 조금씩 단축한 다음에 4시에 일어나야지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해요. 아침에 조깅하자. 일단 눈부터 뜨세요. 눈부터 뜨는 게 스몰 스텝인데 자꾸 빅 스텝으로 넘어가요. 눈부터 뜨고 트레이닝복부터 입어야죠 조깅하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트레이닝복부터 입게 되면 일단은 나갈 마음이 생깁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조깅하러 나갈 생각? 그 전날 밤에만 강하고 아침엔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10개 외워봤자 뭐하지? 20개 외워봤자 뭐하지? 아니 자기가 세웠던 계획인데 왜 자꾸 중간에 포기할 구실을 만듭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 한 번을 했다고 해서 그한 번의 노력에 응당하는 어떤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업을 성설이에요 내가 열 번을 했어도 한 번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번을 했는데 한 번에 두 배, 세 배가 되는 어떤 결과가 올 수도 있죠. 조깅 몇번 했다고 해서 폐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까지 해봤구나. 결과는 내진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숨이 탁탁 막히는 거 이렇게까지 내가 해봤구나. 자, 이런 경험이 한번 올라서는 어떤 스파크를한번 나를 띄게 한다는 얘기예요. 독자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주머니에 3천 원밖에 없었고, 어떻게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 거였나. 저는 하나였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시들어버리면 안 되겠다. 자, 결심도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결심을 하는데, 자 결심하는 걸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내가 무언가 계획은 세웠구나. 과정은 그냥 나몰라라해요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인생도 계속 리뷰가 필요해요.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 소재가 누군가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나 나 혼자 그냥 생각하다가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다이어리에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 100개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안 해버려도 그만이에요. 왜? 누가 날 질타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 자신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느껴야 누구의 어떤 눈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고 이걸 느껴야 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결과를 못 냈지? 내가 이걸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못했지? 어물쩡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또허망한 계획 가지고 또 버킷리스트 또 작성하고 있어요 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닌데 저 스스로한테는 화를 정말 잘 냈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게 느끼고 내 스스로한테 분노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무런 분노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왜안 바뀌는지 그냥 어물쩡어물쩡 그냥 싱겁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인생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데 어떤 이런 분노를 내가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추진력으로 삼는 거예요 밤 11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로 엉뚱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조깅하고 싶으면 조깅하자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일단 눈부터 뜨세요 눈부터 뜨고 트레이닝복부터 입겠다 목표를 잡으면 됩니다 중국어 공부하자, 독서하자, 운동하자 자 이런 계획은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한입에 털어 넣어가지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이 세부 방침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한 걸 끝까지 물고 노리지 못하면 그날은 잠도 자지 마세요